안녕하세요. 건강의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입니다. 스케일과 함께 발성 훈련을 할 때, 멈멈, 뻣뻣, 꾹꾹. 이런 발음 들과 함께 하죠 우리는 이것들을 툴이라고 부릅니다 이 툴은 원하는 목적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디자인 될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컨텐츠입니다 발성 훈련용 베스트 툴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 연습하시기 편하도록 어렵지 않은 스케일도 함께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소개해 드릴 툴은 고음에서까지 힘 있는 소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맘입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맘이라는 툴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분석해보아야겠죠. 자음, 모음, 그리고 밑받침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음, 미음입니다. 미음은 니은, 이음과 함께 소리를 구강이 아닌 비강으로 보내주는 발음입니다. 음, 음, 음, 이런 식으로 말이죠. 미음은 기역, 디귿, 비읍과 비교했을 때 성대 압축을 강하게 가져가는데 그리 유리한 발음은 아닙니다. 미음보다 그, 가 성대 압축을 강하게 가져가기 훨씬 유리하죠. 하지만 미음은 비강으로 소리를 보내준다고 말씀드렸죠? 비강은 좁고 말랑말랑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입을 열고 구강으로 소리를 보내줄 때보다 소리가 밖으로 나가기 힘들어집니다. 즉, 성문상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호흡을 균일하게 내보내주기에 아주 유리해집니다. 즉, 아포지오 호흡을 균일하게 내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균일한 호흡이 성대 접촉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모음 아입니다. 모음 아는 포먼트 원이 가장 높은 모음입니다. 포먼트 1이 가장 높다는 건 인두강이 가장 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리가 지나가는 길이 좁다는 건성문상압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고음에서도 강한 성대 접촉을 유지하기에 유리한 모음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밑받침 미음입니다. 밑받침 미음은 모음 아를 발음한 뒤 떨어져 있던 입술을 다시 붙여줄 때 발생합니다. 즉 자연스럽게 자음 미음으로 연결되는 거죠. 자 이제 마음으로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미음에서 모음으로 넘어가려면 음마 음마 이런 식으로 입술을 떨어뜨려 주어야 하죠. 이렇게 입술을 떨어뜨리기 전음이 순간에 우리는 성대를 압축시키는 정도를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음음음음음 음, 음, 음, 음, 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연습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성구는 50-50 믹스 보이스와 체스트 믹스 보이스 사이입니다. 그러니 미음에서 성대 압축을 어느 정도 강하게 가져가 주어야겠죠. 이때 팁이 하나 있습니다. 입술을 치아 사이로 넣어주어 씹어주는 것입니다. 음... 음... 음, 맘, 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성대 접촉이 잘 되지 않거나 안 좋은 습관상의 이유로 턱밑 근육을 수축시키기 위해 발음이 으가 되는 것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이 컨텐츠를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입술을 치아 사이에 넣어준 상태에서 음... 음... 이렇게 자음 미음을 발음해 주신다면 너무 과하게 목이 좁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모음 아로 넘어가 주어야겠죠? 이때 주의할 점은 모음 아로 넘어가 준 다음 바로 밑받침 미음으로 넘어가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입이 열려 있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 소리가 비강으로 가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흡을 균일하게 내보내기 유리해지고 결과적으로 성대 접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이제 스케일과 함께 연습해 보아야겠죠. 첫 번째 패턴은 8 5 3 1입니다. 멜로디로 따지면 도, 솔, 미, 도입니다 남자분들 먼저 시작하시고 여자분들은 제가 말하면 들어오세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네, 좋아요. 자, 이제 여자분들 들어오세요. 맘맘맘맘, 맘맘맘맘. 네, 좋습니다. 남자분들 힘드실 텐데 좀만 힘내세요. 맘맘맘맘. 좋아요. 네, 집중해서. 맘맘맘맘. 입술 빨리 닫아주시고요 남자분들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네 좋아요 조금만 힘내세요 자 이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조금만 힘내세요 남자분들 들어오시고요 네, 좋습니다. <미모> 맘맘맘맘 맘맘맘맘 <미모> 좋아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모> 맘맘맘맘 자, 조금만 더 힘내세요. 여자분들은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맘맘맘맘. 맘맘맘맘. 마무리.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신 분들은 영상을 정지해 두시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패턴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패턴은 8, 5, 3, 1, 3, 5, 8, 5, 3, 1입니다. 멜로디로 따지면 도, 솔, 미, 도, 미, 솔, 도, 솔, 미, 도 입니다. 첫 번째 패턴처럼 하행한 후 다시 상행한 후 하행하는 패턴입니다. 역시 남자분들 먼저 들어오시고 여자분들은 제가 말하면 들어오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좋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여자분들 들어오세요. 맘맘맘맘맘맘맘맘맘 맘. 좋습니다. 나이스. 남자분들 힘드셔도 집중하시고요. 마마마마마마마마 좋아요. 자음 압축 신경 쓰시고요. 자 남자분들 두개 남았습니다. 자 이제 여자분들만 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힘내세요 자음에서 압축 신경쓰시고요 이제 내려갈게요 좋아요. 자음에서 압축 신경 쓰시고요. 자 남자분들 들어보세요. g 좋습니다. 좋습니다. 나이스 집중하시고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여자분들 마지막입니다 맘맘맘맘맘맘맘맘 좋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힘드신 분들은 영상을 잠시 정지해 두시고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패턴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패턴은 1 3 5 8 10 12 15 12 18 5 3 1 입니다 멜로디로 따지면 도미 솔 도미 솔도 솔미도입니다. 앞선 패턴과는 다르게 2옥타브를 상행한 후 하행하는 패턴입니다. 역시 남자분들 먼저 들어오시고, 여자분들은 제가 말하면 들어오세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좋아요. 자, 집중해서 확실히 길어졌죠? 호흡을 끊기지않고 밀어준다는 생각으로 여자분들 들어오세요 <목소리> 남자분들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나이스 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십니다. 좋아요. 집중하시고요. 남자분들 들어오세요. 자 이제 여자분들은 마지막입니다. 좋아요. m 이 m 마 a m 마 m m a m a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당연히 이 툴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도움이 되지 않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너무 심한 과접촉이나 저접촉이신 분들은 처음부터 독학으로 노래를 배우려 하지 마시고 음성학을 바탕으로 하는 좋은 트레이너와 함께 최소 두세 달이라도 성대접촉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은 후에 다시 독학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치 몸이 아픈 부분이 있다면 재활치료를 먼저 거쳐야 하는 것처럼요 앞으로도 다양한 툴들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